여기가 맛있어? 아없는데 리가 사탕수수를 먹을 수 있다고 따라오라는데요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저기 있는게 사탕수수라고 하는데 아 이거 후추야? 후추나무라고 하는데요 이건 칠리야 리아? 야응 어, 칠리야 너무 이거가 불리불리매운거 매우. 이거 매워진거 엄청 매운거 네 사탕수수 하나 잘랐는데요 진 <웃음> 리아 일로 갖고와봐 우, 하탕 수수가 한2 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 그 감사합니다. 잠깐 슬까마... <웃음> 왜? 뭐 있어? 이가가 응. 어, 다시 아, 잠깐만 올라가. 아 목이 또 물렸어 니안 아! 물렸어? 앉으자고 바퀴벌레 아니, 아니야 바나나, 바나나. 어? 바나나 플라워? 아이요? 맛없는데? 바나나로 드데나스 여기가 맛없어 여기가 부수아 진짜? 여빠 어, 몰라 네, 여기, 여기 부분 한번 입에 대봤는데 맛이 없어요 물어보니까 여기서부터 맛있다고 하네요 어? 저거 뭐야? 옥수수? 콘? 바나나 저게 바나나꽃? 진짜 저 바나나 플라워 어, 이거 나코닌저란대 파나나 플라워래요. 방금 지나가신 분은 린 어머니, <웃음> 여자친구 엄마, <웃음> 여자친구. <웃음> 이거 어떡해? 이것도 먹는답니다. 아, 일단 먹을 어, 생각보다 좀 무겁다. 이거 들어봐. 음 이거 사탕수수 생각보다 무겁네. <웃음> l e a u r e l e r 라 r 아아. 여기 말까 아, 데나 왜? I j u s a 어떻게 먹을 수 있어? 그냥 먹어. 야, 먹 먹어. 야, 먹 먹어. 야, 먹어. 야, 어 맛있다. 음. 아 이렇게 먹어야? 이가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음. 리도 같이 음. 찍어. 너도 같이 찍어. 아니 나 먹어, 뭐, 나 먹어, 뭐 생각 싸. 아, 미있 n Cái thọ mẹo mẹo đ k h Like t h <laughs> mm. 왜너다 먹어? 응? 어? 너 카탕수수 먹을래? 하지만 네다 먹어 몰라, <웃음> 조심해 아니야 아, I use my 18th i v e b the 다 이렇게 해서 먹는 거 어떤 맛이냐면, 그 수박, 아. 수박이랑 대비해 그러니까 빨아먹으면 수박, 그 수박 물 먹는 느낌? <웃음> 여기 코코넛도 있답니다 <웃음> 여기까지 사탕수수 먹는거 끝 <웃음> 음! 소아 <좋아요>? 나. <웃음> 야 밥먹어 소왕님 <웃음> <웃음> <웃음> 건 o 들 건. 여 n 다 얍. 잠깐 c 잠깐만 갑 e 다때